어딜로가? 아 좁은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인 팀입니다. 여러분 월간 세븐틴 사월호 5... 주니어 아이디어 방탈출 시기 준비되셨나요? 준비된 사람 써리 질러! 예! 예! 됐다. 오케이, 네, 시작하자. 오케이. 여게 재밌다. 어? 여기 보면은 영어에 하나만 지어져 있어. 리퍼 아, p r p. p. 그러니까. 잭들 리퍼 P. Yeah. ST. 어. 이거 로프더어프 패스다. 별로 간 아, 아, 흥미가 안 가는데. 어. 자, 하나 풀었다. 테스트하고 PA 패스. Mary looking 여러분. for Mary. 이거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기 있어요. 뭐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거 보다 나친반. Mary? 이숫자 다섯 개란 말이야. 덴 로열에 대한 글씨 없냐? 어디? 덴 로. 어. 여기 숫자 다섯 개가 있는데. 그지 여기에 기재한 1 8 4 3점1 0아 4사끝 이렇게 어, 어. 2번, <웃음> 0번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근데 메리. 이게 어? 메리 어 맞다 메리 무슨 메리 0 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 1 0스1스0 0 1100 1100 1 1이0 1 1이0 1100이1 뭐야?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비싸잖아. 너? 어? 응. 그러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건데? 아, 형, 그 그게 나게 나게 나게 나게 나겠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음, 파란색, 노란색 칠. 검은색, 와.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4.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회색 2. 2742. 742. 와. 들어와 대박. 대성줄게 야, 됐다. 민규야. 전화 3036 알파벳 뭐냐 상공선과 알파벳? 한, 한 번호 하나 더세 글자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여는 게 이거거든? 어 예, 예, 예. 야! 왼쪽! 맞을 수도 있겠다. 그치, 왼쪽. 왼쪽! 그다음에 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음. 아래! 아래? 어. 어 열렸다. 열렸다!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어, 나 넘어갈게. 음. 자 1, 2, 3, 4, 5, 6, 7, 8, 9 이거 숫자 번호로 똑같은 건데? 아자 어. 그럼 이네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네개의 순서가 뭘까? 됐다 알겠다. 왜? 형? 엔터잖아 엔터 어. 여기 스펙 다 있잖아 ENTER 순서로 불러봐 이거 뭐야? 입구 구구아여 아, 음. 엔터 써있네 는 엔터 엔터 롯게 샵 예스 나이스 아 붉게 추향된 눈으로 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파랗게 질려버린 그 얼굴이 내 앞을 스치고 검은 그림자가 되어 붉은 선열이 흩뿌리고 어느새 검게 변한 그의 그는 힘없이 쓰러져 초점을 잃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가 지금 여기 그레 있는 게 여기 색깔이 다 있어요. 아가운데다 봐, 그러면 이 검은색, 빨간색 이게 저 방향들 안에 그럼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러니까. 빨간색 이게 그 어디지? 와됐다와됐다 뭐야? 뭐야? 빨간색부터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하늘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그니까 어? 이게 힌트가 필요 없었어 잠깐만 여기 소자 있잖아 끔찍한 꿈공 1, 3, 1 3 4, 5 아, 결국 1, 3, 4, 5 번째 고양이만 살아 그러면 이게 힌트네 네, 좋아 1, D, D 근데 아 이거는 아닌 거 같고 지금 D, 여, 여기 여. 여기 맞대 해보자 주인공 아자막 어, 열렸는데? 잘했어. D, A, D, 1, 3, 4, 5 해보자 주인공 아자막 어, 열렸는데? 이선창우는 DEAD. 오케이, 준이 해구리를 대상으로 상체 자극을 자극 실험을 했다. 어, 머리 드네. 잠깐만. 어. 한번 해봐형 이게 봐. 1 2 3 4 4 일반 어, 켜서 와. 요요요 주제가 있어. 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거 같은데? 어. 어. 하나. 야, 야, 우리 생각보다 할수 있는 거 같아. 할수 있는 것 어. 같아. 어. 이게 쓰는 것 같아. <웃음> 야 여기 무덤 있다. 무덤이 있어 여기 안에. 어, 맞아 맞아. 어, 여기 여기 책다 열어봐. 다 열어봐. 다열어 거짓 공양만 일삼는 나쁜 선동가로 기억하지 않는다. 일생. 아 초반 젠그뭐나이스 어, 일생. 크리생 L L. 크리스 어, 뭐야? 오 잘생긴 정치인. R. 나쁜 소머가 여기 있어. A. 그리고 거짓 애인 야. <목소리> 아니야 찾아 필요 없어. 만약에 세 번째랑 파이어. 아, 이렇게 맞춰야 되네. 어. 아, 예. 파란색은 어. 초록색은 빨간색은 보라색은 사랑에 빠진 듯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향수. 첫 느낌이 두근거립니다. 이거 이거. 어 두근 하려? 어 두근. 자 두근 하려. 첫 느낌은 두근거립니다.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어. 뜨거운 이성의 감정에, 그리고 마법처럼 잠에 빠져든다. 아, 또한명의 작은 새롭게 정숙했다. 우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야겠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 글루탐, 쓰레기 같은 잡지를 죽여버릴까? 어디 서 어디? 어디? <웃음> 와, 진짜 야 공부방을 가지고 아니 되네 뭐 나왔어? 밑에 또바에또 나가야 되네? 어? 아 진짜 와왜 이걸래 진짜 나는 이.. 아잘놀라나 <웃음>